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게 변화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빨리 막 변화돼 가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편이나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만큼 지옥으로 가는 길도 수없이 생기더라 이거죠.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서운 그렇게 세상이 변해서,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편의를 돕는 변화도 있지만, 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옥으로 가는 길도 동반해서 수없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그 길도 수없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 견디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의 종파를 다스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못 다스리는 게 있어. 바로 뭐냐? 지금의 종파들의 그 사, 어, 집단이다. 이 종파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헌금을 내지 못하도록 경제를 추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이 생기지는 말해야 된다는 애절한 마음에서 새로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여러분. 여기에 차이점이나 보던 게 벌어지는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존경받고 다 가는 것같죠 여러분. 이 시대가 와요.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애면 당합니다. 이런 양극화에 대한 시대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종교 집단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애면 당하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